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어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유니버시미입니다 사실 이 게임 나온지가 좀 됐죠.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얼리 액세스죠. 다만 최근에 패치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음 예전 영상들이 초창기 때 대부분 찍은 거다 보니까 일단 완성도부터 시작해서 뭔가 컨텐츠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지금은 좀 많이 생겼으니까 볼만한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지역은 어디로 잡는게 좋을까 좀 고민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어떨까요? 여기 이쪽에다 먼저 지어볼게요 자 근원지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 아이를 아 여기는 음 좀고민 합시다. 여기다 지우면 되겠죠? 너무 무라고 뭐나 음,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자 진화의 탑.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 이그 종족이 너겟입니다. 아, 왜 너겟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겟이라고 하네요. 자 아직까지 나레이션이 한글로 이렇게 뭐 자막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거는 좀 나중에 이루어질 것 같고 뭐 나머지 메뉴나든가 그런 기타적인 부분은 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플레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연구소를 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재료를 모아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제 연구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현대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제 테크트리가 상당히 테크... 아니 테크트리라고 하긴 좀 뭐하겠네요 그 배워야 할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런데 예, 필수적인 게 있고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좀 저희가 골라 가면서 고민하면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봅시다 물웅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물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 그 전에 저수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참이 게임이 참 신기하긴 한데 그한 시즌이 지날 때마다 뭐 건물이 파괴될 때도 있기 때문에 자울동안식 연장 이런 것도 열어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일단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불을 찍도록 할게요. 자 순서대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소모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돼요. 걸리는 시간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제목쪽에 보시면 저장소 4분 30초 걸린다고 되있죠 이게 연관돼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속도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아 참고로 이 게임 VR버전이 나왔습니다. 뭐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야가 사실 그... VR로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이 게임 자체가 그... 3인칭 전지적 시점의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기적이라던가 그런 거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한번 지켜볼게요.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짓는 거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신기하네요 뭐 어찌됐건 지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해 놨으니까 뭘 할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럴 동안 지금 연구 하나가 완료성이 됐어요 한번 해보죠 뭘지어야 될까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우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근데 저장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지가 않지? 자 이쪽은 저장량이 상당히 많고요. 여긴 또 적고 참고로 이번 패치가 도로에 관련된 패치예요 여기 보시면 못 보던 컨텐츠가 생긴 것 같죠? 이거는 현대시대라던가 뭐 나중에 미래시대 때 그때 사용이 될것 같은데 지금은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도 도시 레이아웃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고 어,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지금 음 물이 그닥 많지가 않죠 3000개가 많은건가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일단 3800 정도에 만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움직여가지고 이쪽이었나? 어, 여기네요.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우브론이 일단 이쪽에 물 저장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쪽에다 짓고요. 잠깐만요. 그래요. 이게 왜 3인칭 시점 게임이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 전지적 시점이라고 했죠. 보세요. 집을 이 너겟들이 자기가 살 곳을 알아서 건설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자가발전 합니다. 근데 그 발전속도는 상당히 더디죠. 뭐 어찌됐건 일단 여기있는 집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좀 지켜볼게요. 자물 저장 완료. 이번에는 뭘 지을 수 있죠? 음, 저 수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이쪽에다 지을 수 있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저수조 일단 이쪽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여기다가 펌프를 짓고 그 옆에다가 이 저수조를 지으면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거 완성하고 나서 봅시다. 취소할게요. 근데 너네들 만든 데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 이게 제일 빠른 속도예요. 여 보시면 제일 빠른 속도가 1.5배기 때문에 사실 빠르게 한다 한들 변하는 건 없어요. 자, 이 와중에 연구가 완료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지 고민 해봅시다. 일단은 굶주림을 감소시킨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음식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배고픔 10% 감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초반에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저장고를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잔디깎기 이거 5분 30초나 연구시간이 걸리는데 운반 용량을 이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슬롯이 다 차있죠. 어, 나중에 연구가 다 끝나면 그때 이어서 연구를 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이거 짓는데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제가 아 그래요 저수조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메시지가 떴으니까 저수조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펌프도 지어줍시다 일단 펌프는 일단 이쪽에는 도로가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 짓고요 그리고 펌프 가까운 데다 짓겠습니다 아 펌프가 아니죠 저수조 가까운 데다 짓게요 자 회전을 시킨 다음에 겹치지 않게 자 이렇게 지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지어야 될게총 3개 3개를 건설해야겠죠? 자 그나저나 지금 돌이 부족해서 여기서 돌을 나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기적을 써서 도와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적을 한번 수행해볼까요? 기적 리스트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염력이 있죠? 이거를 사용해서 건설한테 좀 도와줄게요. 호잇! 됐니? 어, 바로 건설을 시작하죠. 좋네요. 자, 그... 기적 수치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 일단 기적 신앙이 높을수록 그 회복량이 늘어날거예요 근데 지금 달랑 마을에 두명밖에 없죠.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몇, 10명이나 2명 정도 되면 그때쯤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한데 좋아요. 자이 와중에 지금 미션이 떴죠. 음 이거를 읽어보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녀가 한상밖에 없으니까 뭔가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어디 보자 사랑에 관련된 게 있나요? 어 있네요 자 이렇게 실을 연결해 줍시다 남자 어디 갔니? 그래요 그래 울지 말고 뚝뚝뚝 내가 신부 보여줄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응? 아이고, 감염됐죠? 이거는 제가 어 우물을 아직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뭐 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음, 치료를 합시다. 나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일단 저희가 으... 원기치가 많이 없긴 한데 한번 치료를 할게요. 또 어디 가니? 기다려봐 잠깐만. t that be a lesson to that 알았어, 알 치료할게요. 자, 치료가 됐나요? 어, 된것 같아요. 자, 그런 다면 얘네 둘이 이제 슬슬 애를 낳아야 될 텐데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애는 언제쯤 낳을 거니? 난 배고픈 거는 뭐 인정해 줍시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래요, 이제 마크가 떴죠. 이제 역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한번 지켜볼까요? 요호. 어, 레이션이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죠. 가끔씩 이런 거를 멀뚱멀뚱 쳐다보면 나레이션이갈굽니다 어, 이런 걸 보지 말라고 하죠. 뭐 어찌됐건 저렇게 사랑의 행위가 끝나면 아이들이 바로 생겨납니다. 그렇죠? A little b a 아, 근데 왜또 오는 걸까요? 음, 이름이 지금 마음에 안 드나봐요. 얘들 이름이 스톤하고 뭐 스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그래, 그래. 기다려봐. 자, 일단은 이건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아이 이름이 스틱이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내 이름은 지금 남자죠. 자. 음, 이름이 뭘까? 뭐가 좋을까? 아담? 아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도 일단 아담이라고 했으니까 이브라고 이렇게 지어줄게요. 어차피 첫번째 애들은 이름이 있으니까 내비 두고요. 자 이런식으로 신앙심을 올리면 됩니다. 얘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자 신자들이 늘어날거예요 지금은 두 명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성 인구일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성인이 그 성인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성인은 두 명밖에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기다릴게요. 여기 우물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질병에서 좀 해결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지어라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상한데? 돌이 없어서 그러니? 그러면 한번 기적을 써보도록 할게요. 어자이 와중에 미션이 떴죠. 음안 떤거구나 자 잠깐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연구 포인트는 이제 또뭘 하느냐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전에 잔디깎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잔디깎기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물 저장하는 것도 좀 개선을 시켜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이두 개가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저희 농원 먼저 저희 염분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우물 만들고 있습니까? 참고로 물 같은 경우는 여기 우물에서 먹어야지만 그 감염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좀 안전하게 어, 버틸 수 있게 돼요. 일 이런 데는 바로 퍼먹으면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저수조 같은 경우는 상업용 용수고 저물 같은 게 진짜 식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거기서 물을 마시면 아니되요. 나 그... 아... 다행이네요. 감염 안됐죠. 자, 이 와중에 성인들이 되었어요. 이제 나머지 두 명들도 졸업... 그... 장가를 보내야겠죠. 결혼 시켜야 되겠어요. 이 아담하고 이브가 있죠. 자, 일단은 큐피티 화살... 누른 다음에 아그 다음에 이분은 어디갔니? 자 이브를 찾아볼게요 둘다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사랑해 이거 맞겠죠? 호잇 그래요 응? 음? 왜왜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자또 미션을 한번 볼게요. 아, 저의 권능을 이용해서 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긴가 보네요. 그쵸? 지금 메시지가 떴으니까 일단 주거지 주거지를 빠르게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적을 염력으로 바꿔야겠죠? 가져와서 뿌리고 가져와서 뿌리고 어? 돌 벌써 가져왔네요. 그러면 나무를 가져와서 자 뿌리고 나무는 좀먼 데서 가져와도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됐어요. 자 미션 완료했죠? 이렇게 신자가 또 4명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완성이 되면 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새로운 자식들이 태어날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그런 건설 게임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직접 관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중요시설들은 지어줘야지만 애들이 발전하면서 잘살수 있다. 라는 게 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결혼한 사람들은 표시가 남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저 뭔가 이상해 아니야 잠깐만 스탑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금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아제 부모님하고 결혼을 시켰네.. 이런 폐륜.. 자 이거는.. 안 돼요. 바꿉시다. 제가 실수를 했죠. 일단은.. 나는... 아이고 아이고 자.. 일단 큐피터에 찾아서 이게 아니라, 얘가 되어야 되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뭐야, 잠깐만. 아니, 어, 음. 아, 별일 없기를 빌겠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바뀌었죠? 어, 음. 그래요, 이 게임은 어, 초반에 그두명 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자식을 낳을 거예요. 지켜봐야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짝을 지어줄 때도 신중하게 합시다. 그래서, 아이는 언제쯤 낳나요? 자, 엘루는 지금 배우자가 없죠? 그러면, 이하고또 엮여줄 사람이 어디있지? 아담 말고 아니 미친 아 이건 아니야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그냥 이쪽이 이렇게 둘이 같이 살고 이쪽이 이렇게 둘이 같이 살고 제가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아 음... 충격이네요. <웃음> 모는척 하겠습니다. 자, 그럴 동안 여기 있는 이 건물들도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저 염력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빠르게 가져올게요. 오, oh, we're doing t we? 자, 빨리 가져옵시다. 지금 눈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돼요. 이번에는 좀 속도가 좀 느린 편이네요. 참고로 이 건물들이 그돌 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바다가 얼기 전에 물을 최소한이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됐어요. Right 자, a 여기 보시면 생산을 30조로 그30 정도, 그30 정도 it's 바로 했죠. 이제 저장도 시켜야 됩니다. 자, 고기도 좀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저장고가 없죠. 어, 이제 바로 지워봅시다저장고를 찾아서 지워볼게요창고죠 아, the wonders of biological life. It is truly, truly disgusting. 뭐? fun f sadly, they always go on vacation during winter. 아, 얼어버렸다고 지금 메시지가 떴어요. 음, 그래요. 겨울이니까, 뭐, 그러려니 합시다. 아, 이거는 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좀 고통스럽게 버티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절은 금방 알 거예요. 그동안 창고하고 음식점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창고를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지을까요? 잠깐만. You know 네,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식당도 한번 지어봅시다. 아, 식당 크기가 크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짓게요. 좀 빼곡하게 지어도 되긴 한데 음... 여기가 괜찮겠죠?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제가 우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장량이 하나도 없을까요? 희한하네. 아! 마시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참고로 우물 같은 경우는 어, 지하수를 끌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리면 좀 답답하긴 해요. 나중에 속도를 올리거나 효율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우선순위 올립시다. 일단 여기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기적을 수, 그 내릴 수 있는 수치가 많이 쌓였으니까 염력을 한번 이용해 보죠. 자, 염력. Weak, 여기도 옮기고. 여기다 옮기고, 여기다 옮기고, 여기다 옮기고,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뽑아내야 되니까 자 이쪽에다 옮겨 넣을게요 좋네요 자이 와중에 잔디깎기 연구도 완료가 됐죠 이러면 자 운반하는 그런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처리 속도가 좀 늘어날 거예요 아좀 빨라질 거예요 아 잠깐만 자 벌써 나무는다 옮겨놨네요. 그러면 이제 돌을 가져옵시다. 자, 얘네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빨리 도와줘야지. 아, 돌을 계속 가져옵시다. 그러고 보니까 이 주변에 돌이 많이 부족하죠. 돌을 광산을 좀 빨리 해금시켜가지고 캐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거의 다된것 같아요. 하나만 더 가져오면 되고 됐네요. 창고는 이제 바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죠. 주변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거 돌 아니죠? 나무죠? 자, 갑자기 사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신이니까 숭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같죠? 그래요 이런 건 한번 지켜보고요. 일단 이런 게 중요하니까 어 벌써 다 챙겼구나. 자원을 일단 이런 데다 가 내비두고 그냥 이건 재료가 안 들어가네요. 다행이죠. 아이고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봄이 올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자, 이 와중에 벌써 6명이 일죠 잠깐만. 어, 음. 그 그래요.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봄이 올 때까지만 좀 버텨봅시다. 참고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없으면 아마 작동을 안할 거예요. 음, 그래. 여기도 안 하고 있죠. 기다립시다. 일단 물 생기면 그때 이 마크들이 사질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음, 봄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눈그 눈들이 녹기 시작했죠. 그러면 물이 생기니까 이 메시지들이 사라질 거고. 자이 보라색, 이 보라색은 작업 인부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볼까요? 자 아무나 작업을 시켜보죠. 그요 요리사로 지정했어요. 이렇게 시켜놓으면 여기서 이제 요리만 진행을 할거예요 물론 좀 시간은 걸릴거예요 아이고 지금 물이 구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봄이 올 때까지 좀만 버티면 돼요. 자 거주민은 7명 잠깐만 이 마크가 뭐죠? 배고프고 물도 없고 음좀 격려 좀 해주고 싶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겠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물 여기 있잖아. 마셔봐. 그래 그래. 한번 기적을 내려볼까요? 자. 원기 회복 말고. 시동 걸어주기. 얘한테 한번 해줍시다. 호잇! 자, 힘내라, 힘. 이제 봄이 올 거야. What are you staring at? things are beginning 그래요. to look green and happy again. 아 그래, 그만 Let's 볼게요. Let's take a moment to appreciate it before you do something wrong. 자, 물이 녹았고 이제 물 공급량이 생길 거예요. 마크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쪽에 저장량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아까 전에 그메시지들 사라졌고 저장량도 생겼고. 여기도 괜찮네요. 자 그런데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하나 잊은 게 하나 있어요. 이기술자오두막이란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물이에요. 이게 없으면 건물이 파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무조건 지어야 돼요. 어디다 지을지 좀 고민해봅시다. 여기다 지을 수 없고 그냥 뒤에다 지을게요. 일단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어 놓고 나머지는 그래그래 그래. 저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지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기적을 이용해서 빠르게 완성시킨 다음에 바로 저걸 수리하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